A라는 회사가 더 저렴하게 나왔다면 기본계약이랑 연계조건까지 더하고 나면 반대로 B사가 더 저렴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대에서는 부정맥에 대한 발탁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기타 부정맥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5세는 17,000원 정도 나오고 30세는 이제 한 2만원대로 나오는데요. 80세와 100세만기를 비교하면 약2 0 0 0원 정도 차이를...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소속 지역에 상관없이 소비자를 위해서 제대로 된 보험 컨설팅을 진행하시는 보험연구소 보정별 보험 전문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른이 보험 전문가 장수현 팀장님 모시고요 어른이 보험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수현 팀장입니다 성인보험 대비해서 어떻게 어른이 보험이 좋냐 어 라는 질문이 가장 많으세요. 요거를 음. 핵심적으로 포인트만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일단 성인플랜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납입면제랑 면책기간을 볼수 있는데요. 음. 어른이 보험에서 납입면제는 일반암,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그리고 질병이나 상해, 후유장애가 50% 이상일 때부터 보장이 되고요. 일부에서는 80%인 경우도 있는데요. 성인플랜에 비해 납입면제 폭이 굉장히 넓은 편이죠. 또 이제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을 말씀드리자면 어린이보험은 암 진단비만 90일 면책이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 대신 1년 이내에 진단이 되시더라도 50%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90일만 지나면 감액기간 없이 100%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농협선부 같은 경우는 암진단비 9실을 면책마저도 없다는 특징이 있어서 암쪽으로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간액기간이나 면책기간이 없었으면 하시는 분들께서는 진단비를 메인으로 가져가시기에 좋은 플랜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어른이 보험이 워낙 월등하다 보니까 네. 20대 분들이라면 단연코 성인보험보다는 어린이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 네. 어, 합당하다라고 결론 내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세들의 감성은 어때요? 같은 20대시잖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지금 본인 보험을 스스로 준비하시는 거면 고정 소득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확실하게 예산이나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저한테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음. 네. 아무래도 내 보험을 준비하는 처음? 이런 음. 느낌이다 보니까 음.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 최근 어른이 보험하면 뭐 조합이 대세고그 조합에는 기본적으로 뭐 농협, DB, 이번 달 어른이 보험은 어디가 좀 주목을 하고 있나요? 이번 달도 지난달하고 크게 바뀐 점은 없고요. 역시 농협 손보랑 DB 조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농협이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이유는 무해지 10% 플랜의 보험료가 타사보다 매우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올해 초만 해도 농협은 무해지 50% 상품만 있었기 때문에 가성비 경쟁에서 다소 밀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면 현재는 무해지 10% 상품이 나오고 나서부터 가성비로 독주하고 있는 상태죠. 저희가 이번달 스터디할 때이 농협이 10%형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이다 음, 네, 맞아요. 라고 했는데 저희가 50%형도 비교해봤잖아요 네. 50%형으로 갔을 때는 농협이 약간은 지쳐지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어. 조금 아쉽긴 해요 어 회사마다 좀 차이가 음.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달의 이슈는 어, 금감원 제재에 의한 무해지 10%형이 사라지는게 음. 13일 이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10%형 어, 삭제 이슈가 굉장히 큰 네. 화두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그동안 가성비 플랜으로 많은 분들께 인기를 얻었던 무해지 10% 상품이 판매 종료를 하게 된다면 가성비의 판도가 아마 변동이 생기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되나? 라고 마음이 급해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보험은 어떻게 보면 평생을 함께해야 하는 장기적인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현재 상담을 진행 중이 아니시거나 시간적 여유가 더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이슈에 현혹돼서 성급한 선택을 하시게 되는 건 비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음, 매년, 매 분기마다 이슈, 이런 절판 마케팅에 유효한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 3일 이전에 막 이번 주 내에 막 절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절판 때문에 보험을 서둘러 가입해야 된다? 음.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10% 싸다, 뭐 5% 싸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입하시기 보다는 정말 나한테 필요한 담보가 뭔지, 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상담 받아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어른이 보험이라는 게 21세부터 30세까지 가입하는 20대 보험이다 보니까 3대 진단금에 대한 중요성들을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 3대 진단금, 가격적으로, 좀 비교를 해 주신다면 어떤 장단점들이 있을지 네. 네, 설명을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계약이나 연계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암이랑, 유한 뇌혈관, 화혈성 이네 가지를 각 천만 원씩 넣었을 때 3대 진단비만 비교를 해 보자면 21세는 보통 14,000원대 정도 나오고 25세는 17,000원 정도 나오고 30세는 이제 한 2만 원대로 나오는데요. 이제 21세랑 30세랑 놓고 보면 약 6,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건 이제 무해지 10%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다음 주가 돼서 50% 상품만 남게 된다면 해당 금액에서 한 15% 정도 인상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유사함 가격은 어느 정도? 유사함은 20대 분들은 그래도 저렴하신 편이세요. 음. 보통 1 0 0 0만 원당 몇백 원 정도로 천 원이 안 넘거든요. 디비 어,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어른이 보험을 전체 세팅했을 때한 3천 원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담보마다 오르는 담보도 있을 거고, 안 오르는 담보도 있을 네. 거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좀 기준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어, 이 3대 진단비의 가격 구성비는, 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음, 이제, 30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암 진단비는 약 9,000원대, 그리고 유사함은 그 10분의 1정도의한 900원대로 보시면 되고, 뇌혈관은 7,000원대, 허혈성은 3,000원대로 이제, 뇌혈관 허혈성은 약 2배 정도 차이가 네. 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대질환이라고 하는 뇌와 심장을 합쳐도 암진단금 정도 수준인 거네요 네 맞아요 어, 또 이것도 근데 연령별로 또 성별로 다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또 회사마다 또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네. 어른이 보험하면 네. 진짜 최근에는 20대의 어떤 필수보험이다 어, 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고 계세요 네. 가장 효과적으로 가입하는데 포인트가 있다면 음, 이제 그 중에서도 안내 신장 진단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각 회사별로 연계 조건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상의 사망이나 상의 후회장해 부분을 추가를 해야 하는데, 보험사에 유리한 불필요한 지출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 고객님께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음... 여기서 연계조건이 왜 중요하냐면 A사와 B사에서 안내시장에 대한 진단비를 비교했을 때 A라는 회사가 더 저렴하게 나왔다면 기본계약이랑 연계조건 까지 더하고 나면 반대로 B사가 더 저렴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계조건의 비중에 따라 청보험료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1대1 컨설팅을 통해서 원치 않는 추가인 수출이나 구성이 생기는 것들을 이제 가능한 최소화해 드릴 수 있도록 맞춤 구성을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음. 저희 보험연구소에서도 항상 스터디하면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게이 연계조건. 예전처럼 전사짝 비교해가지고 암 천만원에 얼마냐 내열관 천만원에 얼마냐 뭐 이런 비교들은 너무 많은 컨텐츠를 통해서 정보가 되고 이건 이제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서 정말 필요한 필수담보로 구성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불필요한 담보들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 네. 지제 어떻게 구성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를 고민하고 또그 안에서 똑같은 모장으로 보여지지만 또 약관상의 또 차이가 있으면 보장받을 네. 때 차이가 나잖아요. 네, 맞아요. 음,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이 연계조건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부분은 전문가님들을좀 믿고 맡겨 주셔야 되는 부분들일 것 같고요. 네. 어, 그 다음으로 가장 고민스러운 건 어, 만기, 만기 설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80세, 90세, 100세라는 고민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솔루션을 주신다면, 어 일단 80세, 90세, 100세, 만기 선택에앞서서 과연 반기별 보험료 차이가 얼만큼 발생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25세 남성 기준으로 암진단비 1천만원당 보험료 기준을 말씀드리면 80세 만기로 했을 때약 6천원대, 90세 만기로 했을 때 8천원대, 100세 만기로 했을 때 9천원대로 이제 80세와 100세 만기를 비교하면 약2 0 0 0원 정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는 만기와 보험료를 모두 적정한 금액으로 가져갈 수 있는 90세 만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음. 100세 시대라고 할 만큼 평균 수명이 증가됨에 따라 요즘 들어 만기 설정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포인트가 잘못된 점이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거지 질병, 발병 시기도 함께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기는 조금 줄이더라도 그만큼 줄어드는 보험료로 다른 진단금이나 수술비를 보완하시거나 아니면 오히려 저축을 하시는 것도 효율적인 배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80세에서 90세 요사이의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가격 차이가 크다라고 네.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90세가 가장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네. 좋다. 100세로 가게 되면 보험료가 한 10만원 훌쩍 넘어가겠죠? 네, 보통 그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음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료에 대한 뭐 지출이나 예산이 좀 넉넉하신 분들이라면 맘 편하게 100세로 하셔도 상관이 음. 없지만 보험료에 생각한 예산이 그 이하이시다 하면은 과감히 100세만기는 포기를 하시는 게 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 만기 설정만큼이나 또 많은 질문을 주시는 납기 음... 네. 사실 20대분들은 사실 납기 부분은 크게 문의를 하지 않으실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전문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솔루션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음... 보험료 결정에 있어서 20년 납과 30년 납 중에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네, 납기를 고민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당장의 월 보험료 지출의 차이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동일보장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20년 납은 1,600만 원대 정도 30년 납은 1,800만 원대 정도를 납입을 하게 되는데 총 납입 보험료에서 약 200만 원가량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0년 납을 하시게 되면 당장의 월 지출은 줄어들게 되지만 결국은 총 내시는 보험료의 양은 더 커지는 셈인 거죠. 20대 분들은 총 납입 보험료의 양을 늘리시는 것보다 20년 납으로 더 짧게 납입하시고 추후에 든든한 보장으로 받으시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더 절약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월 보험료를 대략 한 2만 원 정도 줄이는 어, 효과를 갖는 반면에 같은 모장을 받는데 200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된다. 네. 어, 이거는 사실 개인적인 차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어, 전문가님의 생각은 어찌 됐든간에 50대 이제 계신 분들이라든가 연령이 좀 높으신 분들은 30년 납도 고려해볼만하다 네. 어, 워낙 보험료가 월 지출하는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네.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이 보험의 어떤 납입 면제의 장점이 있긴 하나, 네. 어, 그거보다는 총지출하는 총납입보험료를 줄이는 네. 어,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20년 납을 더 네. 추천해 주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최근 저희 보험연구소 통해가지고 어른이 보험 문의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심도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전문가님께 제가 질문드리면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속 시원한 네. 어, 해결방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어, 저는 진단금을 정말 충분히 하고 싶은데요. 음... 음. 근데 이거밖에 안되나요? 어, 너무 적은데요?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솔루션을 좀 주신다면 음. 손해보험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농협 손보의 경우는 따로 진단금 누적은 보지 않고 있고 이 외의 회사들은 암진단금은 보통 2억에서 2억 500 정도를 평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 누석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고 추가 구성을 원하시는 부분이라고 하면 유사함을 꼽을 수 있는데요. 남성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대상정막 내암이나 여성분들에게 발병률이 높은 갑상선암 그리고 이제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까지 포함되고 있는데 업계 누석은 3천만원으로 일반암에 비해 비교적 타이트하게 도는 편인데요. 진단비 누적을 보지 않는 농협순보나 누적을 보더라도 4천이나 6천 등 한도를 더 높게 보는 생명사 플랜으로 함께 조합해서 구성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그동안 업계 누적으로 인해 추가 가입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해당 방법을 활용하신다면 보장을더 든든하게 마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최근에는 본인들이 이제 기준들을 다 세우고 있고 네. 상담도 많이 받아보시다 보면 가족력이 있으니까 나도 이걸 더 준비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손해보험사들이 정해놓은 업계 누적 한도라는 걸 초과하는 네.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근데 이제 손해보험사보다는 생명보험사들이 업계 누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유학, 네. 그리고 한도도 높고 다 보니까 이거를 생명사 상품이랑 같이 종합 구성하는 게 굉장히 좋다 저희가 과거에는 생명사 상품들 잘 추천 안 했잖아요 최근에는 정말 음. 생명사 상품 눈여겨봐야 될 만큼 좋아지고 있는 보험료도 음.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고 있고 음. 또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력에 연관시켜 보면 이제 일부 생명사는 선택감이라고 해서 뭐 내가 가족력이 있는 뭐 위암이나 간암 이런 것만 또 특별히 더 추가를 할 수도 있는 회사가 음...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이것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DIY 뭐 이런 거죠.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DB생명이나 DB 미래에셋. 미래에셋 음. 생명사 상품을 좀 고려하신다면 DB생명이나 미래에셋 생명상품을 고려해 보실 만하다까지 팁을 드렸습니다. <웃음> 자두 번째 질문 일반암을 더 올려주세요 이런 부분들보다는 네. 유사암 1억 플랜 뭐 이런 <웃음> 영상들도 많고 음... 유사암에 대한 이 니즈가 굉장히 젊으신 분들한테 많다 보니까 네. 유사암은 젊을수록 비싸다 음... 이런 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사실인지 체크를 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전체적인 보험료를 놓고 보면 음... 남성분이 더 비싸게 나오는데요 유사암 부분은 음... 여성분이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더 높은 이유가 아무래도 그 유사암에 포함되어 있는 음... 갑상선망 때문인데요 음. 이제 25세랑 55세 여성을 기준으로 유사암 진단비를 비교해본 결과 많게는 1천원까지 차이가 나면서 25세에서 더 높은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음. 네, 보험료는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더 저렴하다던데 유사암은 왜더 비싼거죠? 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갑상선암 발병률이 전세계 1위고 갑상선암의 환자 수가 약 1년에 4만 명 정도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는 유사암으로 분류되어 있는 갑상선암의 위험도가 남성분들에 비해 3배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발병 연령대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20대나 40대 여성분들에게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50대 이후 여성분들의 경우는 폐경이 오고 나서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갑상선암이나 유방암, 자궁암 등의 여성 호르몬이 영향을 많이 끼치는 질병에 대한 위험도가 30, 40대 분들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갑상선암이 포함된 유사암 진단비가 40, 50대 분들보다 20대에서 더 높게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험에는 성인플랜이랑 달리 유사한까지 납입면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납입면제 조건에서도 보험료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 어쨌든 맞는 얘기네요. 젊을수록 유사한 보험료가 비싼 건? 네, 맞아요. 음, <웃음> 최근 농협과 DB가 메인 얘기긴 하지만 네. 이 심장질환 진단비라는 담보가 새로 생기면서 굉장히 이슈적으로 마케팅을 막 하고 있는 회사가 KB와 현대현대상 어, 회사. 차이점 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음,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 부분에 해당되는 질병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급성 심근염이라던가 부정맥, 빈맥 뭐 이런 게 이제 추가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현대의 심장질환 진단비보다 KB에서 포함하고 있는 질병의 수는 더 많은 편이에요. 부정맥과 음. 빗맥 부분에서 차이를 보시자면 현대에서는 부정맥에 대한 발작성 빗맥 심방세동 및 조동, 기타 부정맥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KB에서는 기타 부정맥 부분이 음. 포함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맥 쪽으로 가족력이 있으셔서 보완을 원하시는 거다 하면 음. 현대 인상으로 준비를 음. 하시는 음. 게 맞고요. 보장 범위를 넓게 갖고 가고 싶다 하시면 KB로 준비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음, 전체 어떤 그 질병코드로만 봤을 때는 KB가 좀더유리한 네. 것처럼 보여지는데 네. 정작 중요한 부정맥이 빠져있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 시기상조다 음..네 그쵸? 아직은 허혈성 심장질환보다 음. 보험료가 좀 많이 비싸게 나온 편이기 음. 때문에 지금 당장 진짜 요거에 대한 위험도가 있으신 분들이나 가족력 때문에 나는 지금 보험료가 어떻든 준비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일단은 아직까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가격적으로나 보장면으로나 가져가시기에 부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도 가격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좀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세 기준으로 보험료를 비교를 해드리자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약 2,800원 정도 나왔다면 이제 심장질환담보 같은 경우에는 한 8,700원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예산이 초과되는 경우가 발생하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허혈성으로만 보완을 하셔도 충분하다고 라 음. 말씀드립니다 이거 안 내면 허혈성을 한 3배 정도 준비할 수 있는 거 네, 허혈성 3 0 아니면 뭐, 암 진단비를 하셔도 돼요 음. 2,800원, 3,700원, 뭐한 6,000원 차이인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체 구성에서 6,000원은 굉장히 큰 네. 네, 보험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사실 보장이 뭐 정말 뚜렷하게 어, 허혈성보다 너무 좋다 어, 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음. 네, 아직은 좀더 지켜보자 이게 저희 결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른이 보험에 대해 전반적인 궁금한 사항들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음, 이 어른이 보험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저희 소비자분들께 장수현 팀장님만의 장점이 있다면? 음, 어른이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20대 분들이잖아요. 음. 저도 마찬가지로 20대 어른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20대 분들은 어떠한 보장을 준비해야 하고 어떠한 취미활동을 주로 하고 이런 흐름을 파악을 더 빨리 수월하게 할수 있다 보니까 같은 20대의 입장에서 지금 어른이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비즈 파악과 맞춤 컨설팅을 더 세심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크게 성장하는 보험 네. 전문가로 기억되시기를 저희가 계속 응원하고 서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들 가지고 저희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